다, 당신은 누구세요? 나는 케이맨이라고 한다 이상한 가면을 쓰고 케이맨이라고 그러면 내가 당황할 줄 알았나? 인후한? 아, 아, 아, 아, 아. <웃음> 나는 너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네 앞에 선 것이다 집중하고 잘 들어주길 바란다 너는 회생 연기 군단과 맞서기 위해 선택받은 K특공대 리더이다. 너는 아직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특공대원 두 명을 찾아 K특공대를 완성하여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. 어, 잠깐! 특공대는 뭐고 더구나 내가 리더라고요난 아직까지 반장도 한 번도 안해봤다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특공대 리더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혼자인 게 편하고,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것을 즐기는 대한민국 귀차니즘 초딩의 대표주자다 보니 <웃음> 특공대니 뭐니 그런지 하는 거절하겠어요. 게이특공대가 된다는 것은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회생연기 군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선택받았다는 것이다.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특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만... 얼마 지나지 않아 너 역시 알게 될 것이다. 케이트 공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것인지,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다. 그럼 나는 이만 바빠서. 아저씨, 아니 케이맨, 아, 그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? 내가 케이트 공대라고 말만 하고 가면 어떡해요? 주위를 돌아보면 너를 도와줄 작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. 오케이 okay, 맨! 어... 네가 그럴 줄 알았다. 공부한다고 간식을 부탁한다더니 책본지몇분 됐다고 벌써 졸고 있는 거니? 엄마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제가 케이특공대라고 해요. 제가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회색 연기군단과 맞서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진 특공대라니까요. 아휴, 한국 대표로 특별히 공부 못하는 아이들로 뽑힌 거니? 엄마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인누한 어서 학원 가서 보충수업 받고 와! 엄마, 그게 아니고요! 그런데 k t 공대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거지? 아, 회색 연기군단은 또 뭐고? 누구한테 물어보지? 주위를 돌아보면 나를 도와줄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? <웃음> 아, 아 숨막혀! 아, 담배 연기는 왜 이렇게 맵고 숨막히지? 어? 그런데 내가 직접 피운 담배도 아닌데 설마 잠깐 마신 연기가 내 몸을 해롭게 하지는 않겠지? 아니 아니, 네가 직접 흡연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내뿜은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도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한단다. 이것을 간접흡연이라고 하지. 내 입과 코를 통해 들어오는 연기 속에는 니코틴, 타르, 일산화탄소 등 많은 유해 성분이 들어있단다. 연기 자체만으로는 간접흡연이몇배더 해롭다고. 어? 너희들은 누구야? 우리는 깨엘과 다엘이야 너의 케이트공대 임무를 도와줄 친구들이지. 그렇구나. 어 작은 친구라더니 정말 작네. 어, 어쨌든 만나서 반갑다. 생각보다 너무 평범하지만 그러기에 네가 선택된 것일까? 게 민우한, 우리도 너를 만나서 반가워. 네가 케이트 공대의 임무와 회색 연기 군단에 대해 알고 싶어해서 우리가 왔어. 응,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니겠어? K특공대에 대해서도 알아야겠고 회색연기군단을 막으려면 회색연기군단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그래? <웃음> 그렇다면 회색연기군단에 대해 먼저 알려주지 회색연기군단은 조직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포장된 비밀집단이야 담배라는 상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회색연기를 통해 각종 독성물질을 퍼뜨린다고 그동안 우리가 조사해온 바로는 그 독성물질 중에는 한 담배를 피우면 끊을 수 없게 만드는 마약 성분 니코틴, 암을 일으키는 타르와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일선화탄소, 청산가리, 아세톤, 비소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. 이특공대는 회색 연기 군단이 감추려고 하는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.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이지. 그럼!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은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네? 어, 아주 머리가 나쁘지는 않은데? 단순히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알려서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? 이미 회색 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텐데. 그건 케이트 공대가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 같은 거야. 음,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? <웃음> 케이트 공개라고 해서 난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할줄 알았지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하지만 누안니가 생각보다 더 잘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. 길, 딸! 그럼 나머지 대원들은 도대체 누구야? 어디에서 만나게 되는 거니? 곧 만나게 될 거야. 네가 먼저 알아보게 될 걸? 그럼 우린 이만 다음에 만나. 어, 오케이, 딸! 어, 궁금증이 해결되니까 안 보이네. 응, 음, 그래. 이왕 내가 케이트 공대라면 열심히 해봐야지. 오케이! 다녀왔습니다! 그래, 노아나. 학원에서 공부는 열심히 했니? 엄마는 맨날 공부, 공부. 그게?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란다 알겠니? 네 알죠 근데 아빠는요? 응 안방 화장실에 계셔 <웃음> 아빠랑 약속한 게임 같이 해야지 아빠! 아빠! 여기서 담배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? 어, 어. <웃음> 아, 우리 아들 이제 왔구나 아빠, 담배 끊으신 거 아니었어요? 다시 피우시는 거예요? 어, 아, 그게? 아빠가 담배 피우시면 저와 엄마도 같이 피우는 거예요. 담배는 피우는 사람만 해로운 게 아니에요. 옆에서 연기를 마시는 사람도 간접흡연에 해로움을 받는다고요. 아빠,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제 정말로 금연하시면 안 돼요? 이해해주라. 예, 아빠도 노력 중이야. 아빠, 제발요. 아빠. 아빠 건강은 아빠가 알아서 하마. 응? 어? <웃음> 회색 연기 군단이 사랑하는 나의 아빠를 이미 중독시켜버렸어. 아빠가 금연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도 아직도 담배 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다니. 회색 연기 군단,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섭고 잔인하구나. 우리 아빠의 건강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흔들게 만들고 말이야. 까이까만두지 않겠어. 누하나, 너왜 울어? 아, 아니에요, 아빠. 아빠가 아직까지 금연을 못 하신 줄도 몰랐어요. 누구보다 저와 엄마를 사랑하시는 아빠가 이제 회색 연기 속에서 벗어나 우리를 지켜주세요. 사랑해요, 아빠. 누완나 아빠가 부끄럽고 미안하다.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다. 아빠, 정말 금연할게. 네 말대로 담배 연기로부터 탈출하마. 벗어날게. 정말 약속하시는 거예요, 아빠?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해로움을 줍니다.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연기, 즉 불유연이 담배 필터를 걸러 마시게 되는 주류연보다 연기 자체로는 더 해롭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.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사랑의 시작은 금연으로부터 시작합니다.